페이스 홀드를 하는 순간 얼굴을 물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에요 안녕하세요 놀러와 설치연수 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 보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것 그리고 올바르게 만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보호자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는 다 착하고 아 원래 뭐 착하지 그런데 강아지는 다 사람을 좋아하고 이쁨 받는 걸 좋아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또 하나 이또 강아지들의 문제점이 이뻐 너무 귀여워 그냥 못 지나치겠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강아지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개들도 기계가 아니다 이 친구들도 감정이 있고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강아지를 만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거 3개 3DONT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저는 항상 이 모습을 항상 봐요 강아지만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 미국 가서 교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강아지들 막 진료고 처음 오는데 친해지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혼났어요 교수님이 화들짝 했어요 너왜 그러냐요? 그래서 아 이거 냄새 맡게 해주려고 한다 한국에서 이렇게 배웠다 강아지를 처음 만날 땐 손을 내밀어서 냄새를 맡게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개들 코가 얼마나 좋은데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모르게 손 내민다고 냄새를 더잘 맡고 안 내민다고 냄새를 못 맡고 하겠니? 너 그러다 물려 개들은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스널 스페이스를 갑자기 예고 없이 다른 누군가가 침범했을 때는 깜짝 놀라서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것도 많이 합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우리나라에는 소형견이 많고 대형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키가 낮죠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손을 내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되죠. 동물들 사이에서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것은 되게 두려움을 줄수 있는, 불안을 줄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잠깐만 거꾸로 생각해보자고요 처음 보는 기린이 있어요 나는 이 기린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이 기린이 갑자기 내 앞에서 목을 이렇게 내 머리 위로 숙인다 좋으시겠어요? 아무리 저라도 무서울 것 같은데 동물을 알고 수의사인 저도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건 본능적으로 그냥 무서울 것 같아요 모르는 기린이잖아요 이 기린이 착한지 아니면 적대적으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눈 마주치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눈 마주치기는 서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서 눈 마주치는 건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저도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저기 학교 뒤쪽으로 선배들한테 한세번 정도 끌려간 적이 있어요 이유는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네가 띠껍게 생겼다 이두 가지 이유로 제가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모르는 잘 친하지 않은 사이끼리 눈을 마주친다는 건 되게 공격적인 신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쓰리 돈트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강아지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마 세개다 했을걸요?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그리고 모든 개들은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공격 안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눈을 마주치고 다가가서 허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죠. 개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행동을 모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좀 소심하고 공격성 없는 아이들은 피하는 모습만 보이겠지만 가끔씩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싫은 나머지 그리고 하지 말라고 표현했는데도 계속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면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웃음> 이거 이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거 머리 만지기 강아지들 머리 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이 두 번째 이쁘다고 얼굴을 막 이렇게 꾹 잡고 있는 거 페이스 홀드라고 하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잡고 있는 보스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강아지가 무슨 영웅 강아지 히어로 개라고 해서 무슨 TV쇼에 출연을 했는데 사회자가 이 강아지랑 친한 척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보면서도 두려웠어요 왜냐? 얘가 계속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여요 참아요 멜름거리고 고개를 돌리고 싫다라는 표현을 완곡한 싫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 사회자가 페이스 홀드를 하는 순간 얼굴을 물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것 허그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갑자기 뭐 프리허그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와서 안으면 싫잖아요 그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우선 세 가지 눈 마주치지 말고 손 내미지 말고 상체 앞으로 숙이지 말고 근데 이걸 안 하면 사실 얼굴 만질 일도 머리 만질 일도 허그 할 일도 없겠죠? 이세 가지는 꼭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가끔 내가 오해받을까 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연수의사잖아요. 길을 가다가 가끔 알아봐요. 강아지를 데리고 알아봐. 근데 저는 이 강아지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이런 게 보이니까 아는 척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 만지려고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고 보호자랑만 얘기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나도 마음속으로 이분이 나를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냥 일 때문에 이런 거 하고 있는 줄 알까 봐 사실 마음속으로 조금은 걱정될 때가 있는데 다 우리 강아지들이 불안하지 않게,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강아지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5두가 있습니다 해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우선 첫 번째 정면으로 바라보지 말고 살짝 틀어서 튼 상태에서 만나주는 게 좋아요 이 경우에 상대방 강아지가 처음부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좋은 방법은 옆으로 앉는 거예요 서 있지 말고 약간 옆으로 틀돼 정면으로 보지 않고 옆으로 틀대 앉아서 무릎 앉아 무릎 앉아를 해서 강아지를 만나는 게더 좋아요 두 번째 기다린다 이 강아지를 만나고 쓰다듬어주고 뭔가 소통을 하고 싶으면 그 상태에서 우선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눈 마주침은 최소화로 한다 쳐다보더라도 이렇게 변눈질로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쳐다보는 게 좋다 눈 마주침을 최소화 해 만약 강아지가 스스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코기 만나지 말아라. 하지만 만약에 스스로 다가온다면 머리가 아닌 가슴 쪽이나 등쪽 아니면 요 사이드 옆구리 쪽을 천천히 쓰다듬어본다. 쓰다듬을 땐 손바닥보다 처음엔 손등이 좋습니다.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건 집에서도 꼭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따로 한번또 설명을 드릴 텐데 5초의 법칙을 기억해야 돼. 5초의 법칙이 뭐냐면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5두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옆으로 기다린다 최대한 눈 마주치지 않고 기다렸더니 그 친구가 왔다 그래서 천천히 머리가 아닌 다른 부분을 천천히 만져주고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5초 후에 손을 떼봐요 손을 뗐을 때 강아지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잘 보는 거죠 돌아간다? 더 이상 만지려고 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올라타고 머리를 더부빈다 그러면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 5초 정도 만져주고 손을 떼보고 이 친구가 지금 나와 스킨십을 하고 싶은지 몸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강아지를 만났을 때 특히 처음 보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강아지를 보면 너무 귀엽더라도 아 어, 귀여워 이런 것도 최대한 좀 삼가주셔야 해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는 귀여워라는 표현이지만 예 입장에선 모르는 사람이 나보다 10배는 높은 이 키를 가진 사람이 나를 보고 뭔가 관심을 가지는 게 소심하고 사회화가 좀안돼 있는 친구들은 되게 불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3리 돈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빼먹었더라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